하하이! 이 고통 아는 분 있으십니까? 네. 이거는 솔직히 남자들만 아는 고통인데, 저 같은 경우는 면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, 저 사실 그냥 매일 배어요.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, 아, 뭐, 목 같은 데도 그렇고, 이런 데 인증 쪽도 그렇고, 그냥 안베 배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. 그냥 매일이 그냥 피바다예요. 사실 그냥 샤워하면서 면도 하다 보면, 진짜 그냥 맨날 맨날 배어요. 사실 제가 수염도 좀 많은 편이라, 하루도 면도를 안 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, 이게 지금 하루 정도 안한 거거든요. <웃음> 보세요. 병나요. 25살인데, 예, 25살인데 벌써 면도 가 이렇게 많이 나고 아니 모르는 그래서 맨날 저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할 때마다 피가 나는 거예요. 할 때마다 너무 아프고 그 상태에서 그냥 뭐 폼클렌징하고 물 다음에 진짜 쓰라쓸를거거든요 진짜 아파요 이게. <웃음>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를 좀 해봤죠. 짜잔 애프터 쉐이브 애프터 쉐이브를 사봤어요 그러니까 애프터 쉐이브가 말 그대로 이제 수염, 아이 면도 한 다음에 바르는 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리브영 1등을 찾았습니다 올리브영 1등 솔직히 뭐 믿을만 하잖아요 판매 순으로 특히 보면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클럽맨 피노드라는 데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클럽맨 피노드 이게 오리지널 버전인데 이게 향이 뭐 후기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좀딱 전형적인 남성적인 향이다. 아니면 좀 향이 좀 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. 불안했는데 이걸 그냥 막상 맡아서 향을 맡아 보니까 너무 좋아요. 와, 이게 진짜 제 취향이고. 그 전형적인 남성 향수 향은 좀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런 향이 아니라 진짜 그냥 과일향. 이게 딱 향이 탑노트가 오렌지, 베르가모 레몬향 그 미들노트가 자스민, 오렌지플라워, 제라늄, 라벤더향 그 베이스가 웜 머스크 그러니까 이제 다 날라가면 이제 마지막에는 머스크향이 좀 난다는 건데 머스크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애프터 쉐입을 안쓴 이유가 사실 그냥 귀찮아서였어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뭐 따로 알아보기도 귀찮고 이거 사실 금액 자체가 이거 하나가 거의 3만원이거든요 29,000원? 비쌌잖아요 알아보기도 귀찮고 막 비싸기도 하니까 아이 뭐 그냥 다 하고 똑같이 바르면 다 어차피 회복되고 똑같은데 뭐하러하나 싶어서 안했는데 제짜 일부러 오늘 면돌 안할거든요보여드리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걸 좋아한다네요? <웃음> 그러면 그럼 막 이거 쓰면 뭐 재벌 되는 거 아니야? 대통령까지? <웃음> 괜히 뭔가 이거 클럽맨 피노드 뭔가 브랜드값이 뭔가 한 단계 상승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딱 와닿을 때 뭐 질레트 면도기, 질레트 퓨전, 퓨전, 질레트 쉐이빙 젤. 어 근데 여기에도 사실 여기에도 스킨 케어가 써 있는데 왜 케어가 안 됐지? 오같뜻 <웃음> 음, 이게 면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수염 자체를 좀 불려줘야 돼요. 그래 야좀잘 밀려서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베이더라고요. 상처나고 자본도 갑자기 뭔가. 뭔가 뜨끈뜨끈한 게 얼굴 감싸니까 술을 잠이 오는데요? 면도날도 뜨거운 물에 좀 불려야 되고 이거 쉐이빙제를 이것도 아끼면 안 돼요 아끼면 안 돼x2 아끼다가 피 본다 내보. 박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매번 면도할 때마다 진짜 혼자서 기도하는 게아 오늘은 제발 피가 별로 안 났으면 좋겠다 안 났으면 도 아니고 그냥 별로 안 났으면 좋겠다 ASMR 아 뭔가 배인 것 같아 뭔가 따가웠어요 이런 느낌 나면 100% 까인 건데 이거 와 위치 피봐클났다 이거 좀보세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요 이 정도는 일상이죠 뭐 면도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, 근데 웃긴 게 내심 살짝 이게 찍을 찍는 거니까 평소랑 좀 다르게 피가 안 나면 어떡하지 나는 약간 내심 걱정이 있었는데 피가 나니까 변태가 될수 있지만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. 야악.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소독을 안하시면 어떡합니까? 예? 클럽맨 피노드 렛츠기릿 그냥 스킨 아아아아 아파 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알이콜티0 프로래요 이게 그냥 따가운 게 아니네 와, 와 근데 이거 바르고 나서 약간 토너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피부 보습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안바른 것보다 훨씬 낫네 지금은 약간 향이 약간 머스크 쪽으로 갈랑갈랑하는것 같아요 음 괜찮은데? 아니 진짜 솔직히 아까 처음에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나 진짜 어떻게 되는 건줄 알았어 얼굴 진짜 막 불타오르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엄청 따가웠는데 아 괜찮다 이거 이거 향이 진짜 중독성 있는데요 다 좋거든요. 다 좋은데,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 생각나는 게 이거를 왜 진작 알았왜 지금 알았을까? 이렇게 따가울 정도로 상처가 많이 난 거면, 그동안 진짜 그 수많은 상처를 내면서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거 아니에요? 죄, 기분이 좀안 좋은데, 내가 나를 이렇게 너무... 막대 하고 있었나. 아, 근데 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,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진짜 좀 많았거든요. 특히 턱 부분에 많았어요. 근데 그때는 사실 전동 면도기를 좀 많이 썼는데 전동 면도기를 써서 이게 다 샜다고 그러고 상처 나 가지고 좀 여드름이 좀 트러블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. 아, 이걸 그때부터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. 제가 사실 제 개인 인스타에 면도하고 애프터쉐이브 얼마나 쓰시는지 한번 그 Q&A를 올렸었어요 지금 그 투표지를, 설문지를 62%가 안 쓴다 라고 하셨고 38%만 쓴다고 하셨거든요 그니까 러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애프터 쉐이브를 이거 좀 알려야 되겠다 이거 주변 친구들부터 좀 알려줘야겠다 이거. 이거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들 애프터 쉐이브 꼭 하나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아우 형 너무 좋다 이거 약간 클럽맨 피노드 충성고객 하면 더 생긴 것 같은데요